어디 대성공 드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어떤 거요 만찬이요. 어떤 거? 아, 만찬? 아, 무슨 말씀하세요? 그냥 있는 거 주서 먹었죠. 아. <웃음> 공격력 근데, 900짜리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냥 있는 거 먹었어요. 모르겠네요. 무슨 만찬인지는 그냥, 아, 그냥 그런 거 표시가 안해 가지고. 아. 네, 네. <웃음> 엄청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셨다는데? 아우 어, 무슨 말씀하십니까 음. 아, 아, 네. 저 추잡한 집 안합니다 안저데미런터예요 선생님 오케이 저방한번 파주시죠 들어갈게요 아 아, 네네 제가 음. 방일까요? 아 네네 네. 음. 하긴 그런 거막 찾아다니는 거좀 추잡하긴 하죠 아, 뭐아이 아, 스펙 너, 차이가 에이, 그렇게 나는데 에이. 그, 그 아우가 그 대결하자고 아, 하면서 아, 18각으로 내릴 수 있으면서 아, 30각 굳이 끼고 아. 가겠다는 저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30각 이겼지, 끼셔도 돼요 에 에이 무슨 소리세요 그 에이, 네, 아이 18각 뛰시면 네, 네, 제가 그냥 이기게 되기 때문에 안 되지. 네, 아이 안돼안 돼요. 그 아이 괜찮아요. 그 괜찮아. 아뭐 시카고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예. 예. 네, 아 네네. 네, 네. 근데 이제 또안한건 음. 본인의 잘못이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음. 네. 어 그렇죠. 네네. 안한건본인아그것도한 아, 그, 실력이죠. 음. 운도 실력이고. 아, 마, 네. 솔직히 어, 만찬 찾는 그 노력도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대성공을 위해서 이제 항해를 아, 하시면서. 아아이 아이. 저 제가 큐티 봉선생님으로 방 만들어놨어요 아 거예요? 오케이 네, 네. 또 상남자의 대전이기 때문에 상남자 맞으신.. 아 예, 죄송합니다 아네 그렇죠. 아, 죄송 죄송 상남자 맞으시죠? 아 이거 내가 이겼다! 어, 이길 수 밖에 없네 아저 구멸이 3개에요? 아니면 북캐한테 그렇게 멸할 많이 줘요? 아니 21강이네. 아, 내가... 아, 그 무기, 무기가 21강이네 아그 약간 비슷할래나? 무기가 무기 내가 하나 높으니까 멸하. 야 무기도 높고 야 하드가 뭐 화려하네 야 이거는 뭐민퍼가 지면 좀 그렇긴 하겠다 시청자분들 받아갈까요? 아그죠그죠 네네 일단 저희 조, 무조건 같은 파티여야 돼 아니, 모든 조건이 똑같아야 있어야 똑같아야, 똑같아야 되니까 아, 아,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이왕 역시 블레이드가 조금 저기 아니 워워드분아워워드분이 아, 오신다고요? 워워드 오시면 오시는 분 계시나 좀 보고 아 보고 뭐... <웃음> 야뭐 아침부터 <웃음> 이렇게 많이 계세요 하부일사를 안민 분들이 자 근데 아저희아 남바 30각이네 아 이... 저희... <웃음> 저남발 30각 저보다 저 홀라분이 좀더 우리 파티랑 어울릴 아, 것 같은데 아니 예 네. <웃음> 아니 그렇게까지 구차하게 하실거예요 아니, 아니 그럼 딜이 몇 퍼가 증가하는거예요 카드덱으로? 잠깐만 15퍼에다가 3점.. 와 10, 거의 19퍼네 데미지 증가가? 와.. 근데 카드 다 깼어야죠 그럼 어, 나.. 잠깐만 나.. 아 잠깐만 어. 팔 멸하락도 하나 살까? 아니, 지금 10만 보 있는데 지금 그뭐야뭐 이상한거 뭐.. 이상한 뭐, 뭐 가지무침 드실 때 저희는 음. 뭐 했어요? 육종 돌고, 아르고스 돌고, 오레아 돌고, 낙원 돌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놀람> 그러는 시간인거죠 팔멸아를 하나 되겠... 사야겠네요 잠시만요 <웃음> 떼노퓨를 살까? 몇퍼진 가지? 아 해봤자 3퍼진가야 아, 너무 맛없는데 그죠? 아니 3%면 사실 뭐난맞아요 얘기니까 핸디캡으로 사셔도 돼요 네. <웃음> <웃음> 그지, 아니 삼간 3관, 삼간은 안 돼요. 삼간은 그거 세급이 아니잖아. 사간만이잖아. 아 근데 새우라제는 리파한테 얼마나 돼요? 될아 라제는 별로 안 좋고 그냥, 그냥 쓰는 거 좀. 나 혹시? 아까 그러니까 새우라제는 아, 아, 거의 없어요. 그 효과가. 아 근데 그거 왜효가돼아 그... 이거요? 약간 네. 섹시하잖아요. 엉, 난 엉덩이만 치겠다. 엉덩이를 아. 치지 않는 직업은 선택하지 않겠다. 아 이거 리퍼한테 무슨 효과가 있는거예요 그러면? 공격력 12%인가요 그니까 러 이제 세굽이 18각보다 훨씬 세니까 5% 정도 아, 세잖아 아 12%나 증가돼요? 네, 네. 아 그럼 뭐 30각이나 또이또이하네 근데 아 남바절... 네. 저기 받... 아공도또 <웃음> 이제 쌀거숲으로 안정성까지 챙기시고 아 그건 맞죠 그건 맞죠. 아, 근데 전또 상남자여가지고 쌀거숲을 안껴봐서 그런데 혹시 어때요? 체감아 쌀거숲 쌀고습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 해야되지? 네 그, 물약 값좀 아껴, 아껴지고. 아, 네네. 음, 뭐 그런 거죠. 아, 어. 아, 네네. 아, 저 물약을 아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웃음> 네. 아, <웃음> 죄송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웃음> 아, 아, 혹시. 네네. 그 만찬 진짜 무공 900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대충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먹었어요. <웃음> 음, 네네. 어, 그렇게 아 근데 저는 들었구나. 조금 지금 오픈마인드인게 저번에 한우마탄에서 거의 떡실신을 당하셔가지고 되게 죄송스러워갖고 세굽이 삼십각인데 아, 근데... 그래서 제가 이번엔 좀 약간은 좀 제가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아... 저는 그 600짜리 먹었어요 900 뭐.. 보... 난 아... 일부러 찾아 먹었어요 600을 어저 600이다 아, 대성공 아니다 안 빨리 먹었어요. 가야지 안 먹었어요, 물마방이다 하고 가서 먹었거든요 안 먹었어요 저만안 아, 먹었다고요? <웃음> <웃음> 그 뻔히 보일 것 같은데? 그 버프창에 <웃음> 혹시 네네뭐 하다가 해야겠다. <웃음> 혹시 그 내부는 들어 가시나요? 내부 근데 사실 내부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관은 빼죠. 내부 뭐 저도 들어가도 되고 사도 아무나 들어가 되잖아. 그죠? 어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 가지고 그럼 그냥 그, 저희 저희 그 들어가기 전에 가이드 번호 하고 들어갈까요? 사실 저는 아, 그러죠. 어. 네, 네. 이관은 어떻게 좀그뭐 이관은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관은 어쩔 수. 없고 어. 어? <웃음> 마지막 라디리네요. 에. 예. 하시 그. 아, 이러면 이제, b l 이 d 이동시 아, 이시만 이제 그레이드만 조그만 조그만 조그만 조그만 만조조금만 조그만 조그만 조게 조그만 조 조그만 조그만 조그만 그그 아 아이 그 뭐라도 싫어하시나 혹시? 아이 좋죠 좋죠, 진짜 좋죠. 든든하죠 든든하죠 네. 음. 솔직히 음. 솔직히 뭐예요? 왜 말씀을 하다, 하다 마시죠? 아 근데 보석이, 아 멸화가 너무 많은데. 어뭐 어디 가셨어? 튕겼나? 이게 못된 짓해서 그래. <웃음> 아 긴장했네 샀더니 긴장 가득하신 듯. 어유. 만찬 구버 어, 무공 구배 먹듯 제가 나 팔멸이락도 샀까 혹시 그 리퍼 구멸 잠깐 빌려줄 사람 없나요? 바로 반납함 대여료 있음 혹시 구멸 아니 하나만이라도 라그 떼노퓨라도 라그는 팔렙에 쓸게 하, 없나 빌려주기 없나요? <웃음> 없나 어디 아질것 같은데 아 스펙이 하, 무기가 내가 1위 높긴 해아 근데 여기 아 이게 남바절 서포시 옆으로 가야 된다니까 혼란이 보면딱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 구홍이 락도? 섀도우다 구홍인가요? 킹클립 내가 대어로 드림 대어로는 데어, 문어코인이랑 문어코인 이거 가격 변동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문어코인도 좀 있고요 그 골드도 좀 있어요 그럴까? 공대장 달락으로 바꾸자 근데 진짜 랜법이다 얼마나 긴장했으면 정좀 차려봐 어? 오셨네요?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얼마나 긴장을 한, 저... 긴장을 한 거예요 진짜 얼마나 긴장을 하신 거예요 어서, 어서 오시죠 <웃음> 방송 얼른 키세요 <웃음>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이게 그 패배가 방송에 노출이 되는 것도 되게 이제 불편하고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이럴 수 있어서 그죠 일단 1사만 가고 그 뒤엔 어떻게 들르나 일단 1사만 가시죠 찌는 오유가 그것도 맞긴 해 아, 근데 저 사실 이번주 저 노말 6관 솔플할라 하긴 했거든요 오늘 노말 6관 솔플할라 하긴 했는데 오일 먹고 같이 가야 되고. 이거 내가 월호도 골라 봤는 줄 아시겠다. 아, 맞아요. 그것도 아마 맞아요. 예, 네, 아마도 그러실 듯. 나 팔렙 하나 살까? 열아. <웃음> 남바자 삼식각 <30각> 압수. <웃음> 아 남바자 삼식각은 <30각은> 조금. <웃음> 아 근데 이거 내가 이길 내가 이기려면 진짜 운이 좋아야돼 사또님이 샷건 연사를 쓰는 순간 얘가 점프해서 도망가야되고 스펙이 어느정도 좀 있어 하지만 무기는 내가 1위 더 높아 그게 의미가 있을까 아 어디갔어 왜 도망갔어 그데좀 겁나긴 하신거 같았어 램법 아, 떼노퓨 팔레벨 살까? 팔레벨 살까? 팔레벨에서 살까요? 떼노퓨 어디 가지? 방제 바꿨음. <웃음> 아진짜1한 시간? 아 안되겠다 그럼 에이 어쩔수, 쩔수 쩔수 쩔수 킹꿀님 쩔수 에이 겁쟁이란 말 하지 마세요 귀엽잖아 솔직히 가장 귀여운 소녀는 중학생 느낌이지 아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왜 이러냐 아, 저희 모두들 어.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긴장감이란 어, 게 <웃음> 아... 램법 부끄럽다. 라는, 그, 어? 좀, 말이 많네요. 어, 아니, 아니, 랜법이 아니라, 어, 왜 이러냐, 이거? 어, 이... 아, 근데, 진짜 아니, 그럴 왜, 수 왜? 있겠다. 딱 그, 엠, 그 뭐지? 한 10줄, 20줄 남았을 때 일부러 랜법 하면은, 되잖아. 연습하셨구나. 아니, 어우, 아 죄송해요. 어왜 이러냐, 컴퓨터? <웃음> 컴퓨터가 아니라, 이게, 왜 이래? 아인터넷이아 <웃음> 그래요 어, 인터넷이 갑자기 멀쩡했는데 어..참.. 아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됐다 됐다 어 금방 들어갈게요 아네 천천히 오시죠 네 네네 삼 초만 딱 기다리시면 금방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 아 이제 이런식으로 하다가 이제 아 핑이 좀튀네요 이런식으로 아 그, 그 말씀하셨죠? 저 그런 추잡한 사람 아닙니다 저 <웃음> 그런 추잡한 사람 아니에요 선생님 오케오케 네, 그... 뭐, 이이 그, 그, 그 사... 뭐 어... 네. 뭐 익히 많이 듣긴 했어요 명소에 뭐 어떤거 드세요? 메일 가시면 어떤거 말씀하셨죠? 다시 뭐 레이드 가시면 평소에 뭐 어떤거 드세요? 뭐선멸자 드세요? 투사 드세요? 뭐, 어떤 보통 거 드세요? 잔혹한 혈투자 아니, 혈투사 아니면 스펙 너무 좋으신 분은 진, 진섬이죠 뭐선멸자 응. 아, 어. 잔혈 발곱 먹어본적 없고 잘 몰라가지고 아, 아 그니까 네. 잔혈을 드시긴 하더라구요 한우마탄 때도 근데 저보다 약간 밑에 아? 있긴 했는데 둘다잔열이니까 응. 응. 응. 무공 900짜리 만찬 먹었으면 제일 추잡한 에이 어, 그럴 수도 있죠 발단되는 그것도 그런... 노력이에요 네. 로네님 그..너무..예..그러지 마세요 저 되게..좋은..좋은.. 말도 안되는 음. 소리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여기.. 다 아, 어서오세요.. <웃음> 어서오세요..예..지금..저..뭐지.. 저..뭐지..소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저희.. 방제..좀 어, 방제, 그, 방제, 그좀 바꿨어요.. 음, 팀사또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아..그래요? 네네.. 아하.. 아. 확인하셨나요? <웃음> 네, 아..어..오셨다..아..네.. 네네네아이아네이거 아, 아. 뭐, 워로워로드 이제 받으시죠. 저는 사실 아, 그런 그래. 거 시너지 신경 안 써서. 아, 그럼 혹시 이 파티로 가실래요? 아 아니, 아니 근데 공평은 아, 해야지. 좋아하지, 뭐. 아 잠깐만, 근데... 저 아, 제가 공대장 주시겠어요?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네, 네아 이제 가 바꿀. 아 오케이, <웃음> 네, 저 저한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못 넘기겠네네. 네. <웃음> 네, 네. <웃음> 아니 이 파티에 뭐 피정 같은 거 좋아하시면 뭐. 아니 아니, 잠 잠깐만. 아니 아니, 잠깐만, 저 방제 좀 바꾸려고. 어, 아, 상대요. 어, 네. 네네. 네. 네. 네가 바꿔 놨어요. 아, 네, 네. 아, <웃음> 한 번만 던져 줄수 있나요? 아, 아, 아그 아, 뭐, 왜 왜? 약간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아. 아,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이고, 뭐, 뭐, 딴거할건 아니고. 난바절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난바절 몰래 여기 옮겨 놨어. 모르고 있어. 어, 몰래. 아, 응. 좀 인파님 어. 좀 소모하시는구나. 인파 님 신청하고 싶으시겠 아, 받아도 되나요? 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오케이, 가시죠. 네, 공대장님 이신데 예. 어, 어, 이렇게 어, 가시죠. <웃음> 아, 선생님 이럴 거면 저또 바드 님이랑 믿어 주세요. 아, 왜 아, <웃음> 아. 아니 <웃음> 우리 바드 님 있는데. 아, 어. 아, 그 <웃음> 인파 아, <저는 웃음> 님 너무 사랑하는데. 음. 네, 그 공대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음, 어떻게 좋아요. 요 <웃음> 정도. 아, 이거 지겠는데. 아, 어떻게 이기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뭐 아니, 대성공까지 그 먹었어요. The p a 공 t y song is k u n 공속 o k e I love 네, 네. 신 h 기반으로 하는 그런 n a Ron a n 중요한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아그 o 죠 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폴리나이트... <웃음> 아왜 그러시죠? 폴리나이트 그래. 되게 혐오하시나요 혹시? 아홀리나이 있는건 아닌데 저도 이제 음. 바대를 워낙에 사랑하다 보니까 아... 이제. 오케이 저... 아 네... 오케이 9, 8, 8 오케이 신부 됐나요? 아니 그 저기... 폴리님도 있고 저기... 왜 옆에 인파이트아 <웃음> 죄송해요 아 제가 임파이터 사랑하는데 인파이터가왜여기 <웃음> <웃음> 오케이 가시죠 너무, 너무, 고고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네 갑시다. <웃음> 아 어서 오세요. 아 지금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그거 있잖아요. 왜저왜 왜 가끔씩 명절 같을 때 저희가 놀러 가면은 이제 귀여운 이제 사촌 동생분들 뵙고 하면은 사촌 이제 동생들 보면은 져주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커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뭐, 귀여 사촌 동생? <웃음>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그니까 러 아, 얼마나 근데... 긴장했으면 랜을 뽑아 아, 그... 아, 죄송해요 제가 그 그, 투사 강투 이런 거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일단 가보죠 그니까 러 <웃음> 얼마나 긴장했으면은 랜 뽑까지 <램프까지> 하시고 얼마? 랜 뽑이랑 아니 컴퓨터가 오바네? 어머머 <웃음> 아니 누가 그 소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혹시? 대방 시청자분인가아그 약간 뭐지? 제가 어제 약간 가, 네네, 그 네. 뭐지? 이태원 한강 쪽 어, 여기 지나갔는데 약간 한강 그쪽에 어? 약간 광고 바닥에 소문났던데? 아 소녀대현.. 네 소녀대현이라고 <웃음> 아, 혹시 그거 보셨어요, 고영님 어제? 어떤 거, 아시, 아시죠? 뭐, 어떤 스트리머분이 뭐, 귀요미송 이런 거 부르시던데? 아, 네, 상남자는 애교 같은 거 몰라가지고 그런 거안 부르긴 하던데, 어떤 스트리머분은 또 이제 네. 귀요미송 이런 거 부르시더라고요. 아, 뭐지? <웃음> 누구지? 그래가지고 저는, 어? 어? 이상하다. 상남자가 애교가 있을 수가 있나? 어, <웃음> 이래가지고, 네. <웃음>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좋네요. 네네, 좋아요. 굿. 뭐 이렇게 딜라신다고뭐 말씀 못하죠아저저 저 되게 그래도. 그 오픈마인드랑 그어그 네. 그 뭐지? 아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없잖아, 지금 네. 저 되게 네. 편한 마음으로 게임하는 중아 그쵸 그쵸 그쵸 아, 어드, 에이 그 그쵸, 그쵸, 세구비 30각 선배님인데 내가 어떻게 이겨 뭐이지 이기지 아니 그럴거면은 카드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아 <웃음> 아니 뭐 귀찮아서 안하고, 그래서 안하고 하면은 사상은 누가 하나? 아이 죄송합니다. 아 사랑을 네. <웃음> 아, 아, 많이 받으시네. 아아 이런거. 어, 이런것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뭐하네. <웃음> 아그런어 되게 잘 피하신다. 그럼요. 내대 보니까. 대화하면은 스킬 맞으면 안 되죠. 어? 오디오가 비는데요 선생님?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왜왜 뭐가 비어? 아니 길을 때마다 어, 그 마이크를 못아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어... 한번 어, 어, 뭐 부수 있다고 봐요 제가 채울게요 선생님 길을 하요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네네네 마음 편히 하시고 응 음. 제가 뭐 채워도 되까 오디오가 하끝 네네 끝 <굿. 웃음> 아, 근데 원래 이게 중학생 소녀들이 말도 많고 귀엽고 이런거 아시잖아 다들 음, 아 스트리머인데 지금 나는 남다라서 오디오를 안채우겠다 아니지 그게 음, 아니라 이제 귀엽단거지 그만큼 멍멍이나 줘버리지 나는 빌이나 하겠다 이런 마인드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요 <웃음> 좋아요 어? 어 안풀어요? 어? 아 그.. 아, 아 끝났네. 아, 진짜. 아니 근데 저런 게 봐봐 저렇게 일부러 감금 당해서 주요 스킬을 저 감금 푼데 쓴다니까요. 저런 거다 계획되고 의도되는 거 행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안 풀어주셔도 돼요. 저는 아무리 뒷방이지만 저는 공대원들의 크어와 공대원의 안전이 우선인 사람이라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선생님 그런 마인드 이해해 볼게요. 저 에스더, 에스더스는 그 1초 때문에 드린 거 아니에요 혼란인 공대장 에스더스는 1초가 아! 야! 야! 해톰 어? 해! <웃음> 아, 네네네네 시동 잡으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 <웃음> 안돼 안돼 <웃음> 아... 안돼 안돼 아, 그지? 어... 그, 어, 아, 에, 아 거기까지 계산 했었구나아 거기까지 아, 계산은 아니고 이게 아 제가 에스더스는 좀렉 걸리더라고 요새 게임이 아... 에스더스는 렉 걸린다 아. 요새 공대장 잘 못해요 어. 그래서. 아 뭐? 어. 아니 기믹 수행은 어. 하셔야죠 선생님. 형님. 어. <웃음> 아 근데 아그 모를 수 있는데 그 같이 간 분이 좀 도와주시면 될 듯. 트라이 단계셔서 아직. 어 맞아요 맞아요. 제가 네. 지금 트라이 단계라. 네. 진짜 박수 리커님께서는 또 이제 그냥. 그냥 캐리해 주시겠나요? 음. 그죠 그쵸, 그죠 그쵸뭐뭐 그쵸, 그쵸, 그쵸. 스타이한테 뭐, 뭐안열 따이거나 그렇진 않겠죠 아 그지 그지 까오가 있지 아그 근데 약간 아, 지갑은, 아, 못 하는데, 지갑은 못 이긴다고 하는데 어 노아는 패이트입니다 아 패이트입니다 아니 오, 그렇던, 그, 그, 아, 그 거, 이거? 보석이 어. 노아는 패이트까가 어. <웃음> <노아는 웃음>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어, 어, 어, 어, 오케이 네 아니 상당히 기대 줘아 근데 얼마나 셀까 대, 우리 그 세금이 30각에 그대원대이면은그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잖아 그렇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프라이니까 늦게 음, 그쵸죠 음, 그죠 그렇죠. 네, 네, 네. 우와, 악사 시네금선의대표진자 그러니까 악사 아. 그죠그죠 아, 그죠? 아, 또 알아봐 네네. 주셨네. 그런 악사들은 그 일반 유저한테 지면은 박사 후축원 반납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같 음... 아닌가요? 아 저는 그렇게 뭐... 뭐 부담스럽게 게임한 건 아니라 아하... <웃음> <에? 웃음> 선생님 그 딜할 때 자꾸 마이크가 비어요 아... 아 오해세요 오해 음, 오해... 음. 오해 아, <웃음> 아 오해 오해 음, 오뭐 어, 벌써 죽었네. 음. 아 역시 이게 대원. 있나? 이게 대원인가? 쉽기도 어. 하네요. 민엄 강. 아 뭐야? 없어졌네는다 대신 뭐 들가 보고 이런 거 아니시죠? 그냥 저요. 아 그냥 뭐 엉덩이 가서 치면 되는데 뭐 어려울 게 있나요 들가기? 아. 어, 네. 공룡님 아, 보고 그냥... 악사를 저도 한번 따볼까는 마음입니다. 아그 아, 그죠. 뭐 악사 별거 있나? 그냥 시간 투자하면 되는건데 뭐. 뭐 카드작이랑 똑같은거 아, 아니겠습니까? 아그죠그죠 아, 악사들은 다 의미가 없다 악사 비하바론 하는거 <웃음> 악사 비하바론을 제가 했다고요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악사는 그냥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딸수 있는거다 아. 그거만큼 저는 악사가 없으신 분들에게, 없으신 분들에게 도전하세요라는 그런 음. 멘트를 드린 아, 거죠. 되게 부정적이시네. 아, 한참 있으신 줄 알고. 아. 뭐, 어디 갔어? 아, 예, 선생님, 아, 예, 동량 영상 보고 왔는데, 그냥 네. 또,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때는 이제, 뭐다? <웃음> 이제, <웃음> 가운데서노력하고 위치 찾아가야 된다. 음. Good, good. 그런 분량을 보고 왔어요. 역시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우시네요. 사람인데 열심히 해야죠. 훨아 깔아라. 불법 깔아라 이자식아. 아, 되게 건의적이시구나. 아니 그힘구좀 그만 드시죠, 대현님힘구를몇 개를 드신 거예요? 이게 그 보안수와 깔아주는 아, 아 그게 약간 유도가 되는 게 있구나. 선생님, 나 그거 보디오 같아요. 아니, 아니요, 오해. 오해요? <목소리> 정말, 역시 제가, 아, 근데 이게 소녀의 마음은 갈대 같고 잘 알기 힘들다잖아요. 이게 진짜. 중학생 소녀 심장, 우리, 사또님과 함께 하니까. 네네. 뭐 카운터 안 치고 있고 그런 아, 거 아니죠? 아저 노력 아, 중 노력 중. 아 쳤어. 아, 노력 보셨죠? 아 이거 뭐 카운터 안 치고 뭐 하시죠 아, 지금? 오디오... 아 저는 진작 아 역시 공략 오디오 영상 오디오 많이 오디오 보셨네. 아예 확실히 노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잡고 오디오가 뛰어요. 아 지금 약간 중요 중요 그아 중요 기믹이라 어. 기믹. 아. 아 카운터 다쳤는지도요? 어.. 그렇구나. 끝날 때까지 아, 끝난 게 아니다 아! 아 어디가! 아왜 아, 반대로 눌렀지? 아내 각성기 바닥에 썼네 아 개망했다 아왜이렇 세? 아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 세요? 대현? 아. 아, 아, 아, 아, 아, 누구야? 나 이거 두.. 나 가족 사진도 못 들겠는데? 아들 몇개 쓰셨어요? 저요? 두 개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아, 어, 뭐야, 아, 아, 아, 이거 뭐, 어, 살살 했는데 이렇단 말이야? 아이, 죄송해요. 아이, 아이. 아, 죄송해요. 아, 트라인데, 아. 아이 그, 레이도 오는데 머리에 고양이 쓰고 이렇게, 이렇게 좀 열심히 안 하는 그런 복장? 복장 불량인데 <웃음> 조작한 어. 짓거리 그 네, 네. 예. 아, 내부는 뭐 어떻게? 하.. 내부 뭐갈가이 할까요? 아네부하세요외부에서아 아, 아, 아, 어, 아, 오케이. 전, 저 내부 외부에서도, 내부 갈게요. 놓쳐 본 적이 없어 아 오케이. <웃음> <웃음> 아, 아드안 썼지? 저하는안썼어요네 저도 안졌어요아 그래요? 음. 아두 개? 네, 아 근데 너무 빨리 밀리지 않았어요? 난쓸 시간이 더 있을 줄 알았어 저는 <웃음> 겁쟁이니까 시정 들고 갈게요 아아 아, 네네 <웃음> 하남자들이 요즘 여기서 시정된다고 하더라고요아 네네네 아 네네 혹시 그 하남자 <웃음> 아네저 하남자라 아, 어... 오케이 자 아, 그래서 스킬 좀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아주 편하게. 네, 아, 네네. 네, 상당히 <웃음> 편한는 중. 네, 세도트랩 보석 어디 갔지? 오래 오래폭염 <웃음> 어디 갔지? 오래폭염이요? 아, 네네. 포도알이요? 아, 아, 네그 내부용으로? 포도알? 아, 잠깐만. <웃음> 포도알? 아, 호도알? 그 내부용 아, 내부용. 아, 네. 어떤 거요? 내부용 내부용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아 내부용. 있다. <웃음> 아 포토할... 아... 딜러가 포토음아 서포트는 뭐 포토할께도 돼요? 아니, 상관없죠. 서포트는, 서포트는, 서포트는 전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편이라... 아... 네. 가시죠. 아 근데 딜러 어, 저, 아! 저, 저! 아 어. 뭐야, 아니, 오레, 오레벨... 아 이런 보석이 있었구나, 아, 오레벨... 저 잠시 저 혹시 용맹 좀바꾸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이, 이 관문? 아 바드님한테 강성약 아, 강제하는 그런. 아 아니, 아니야 그, 그게 아니라 아, 그냥 아, 아 있으시면은. 아, 아 있으시면은 아, 있으시면은. 아 근데 구멸 차이 좀 크긴해. 아나무기1강 높긴 한데. 구멸이. 아, 팔멸 샀는데. 야야 무기 왜 돌려. 나 스킬 뭐안 앞반... 바꾸고 온거 아니겠지? 초하는게더있더라고요아 어. 감사합니다 아 포도알 어, 확인하셨거나아네 다녀올게요 네. 네. 오케이 아나 이거 아 어, 선생님 뭐비명소리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아니 아에 별일 없습니다 아 어, 어. 어, 설마 사람들한시종까지 들고 가셨는데 네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그저불좀 켜주실래요? 아 쿨이야 아 여기 저는 열심히 하고 있네 데아 okay. 다른 기적인지 놀고 보고 선생님 그 마이크가 끊겨요 자꾸 아 마이크 좋아요. 아 끊기, 끊기고 끊기 어, 있긴 한데 오 없어요 음. 노, 노력 중 노력 중아 어, 백을 어, 왜 안주냐고 어, 아 개빡치네 진짜 어, 아하 아, 아, 아니아니 오해 오해니엔 오해니엔 아 내부까지 가셔도 되겠죠? 또 이제 여기서 또 잔여를 먹어야 되니까 어? 네네분 야 임마! 야! 야너 뭐해? 자, 어 어디갔어 내, 어. 내 용매! 아이씨, 어디 갔어? 잠깐만, 어디 갔어? 아 이씨 어디갔어! 잠깐만 어디갔어! 아뭐 우리 파티야? 야 어디갔어! 야 야 어디 갔어? 아니 서포트 없어야 된다고 냄새 서포트 없다고? 아니, 야 어디 갔어? 야. 아니, 아니 무슨 소포... 서포트 있어서 왜 보는 건데? 없이 그아 네네네네 왜 그러시죠? 아버님한테 뭐 뇌물 주시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뇌물이요? 뇌물 주시거나 뭐? 아이 그런 일 없죠. 아니죠 안 아니죠. 안 아이 안안 잠깐 튕긴 동안 없죠. 그럼. 그건 아니고 그냥 다들 이제 기어하셨어요. 여리여리한 음. 그 램퍼 보고 기어드하셨어요 네, 공포도 좀 기어핀 하더라고요. 음. 아, <웃음> 뭐 바쁘신 거 아니죠? 내구? 아, 바쁜 건 아니고 와, 그냥 바쁘다. 그 항상 저는 그 승부에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최선을 싶다. 다하지만 스테리머가 오디오를 기어드된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지? 아네그죠뭐어 그래도 된다 왜냐면 이게 그또 어.. 함께 레이드를 어, 뛰는 야야 어, 어, 그, 그, 풀어 풀어 풀어 어어 대요 네? 아,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혹시나 아, 네, 아, 네.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원분들이좀 쌀먹인 것 같은데 제 송구를 안될것같다 아니 얘왜 엉덩이를 안 줘? 미친 거 아니야? 나와봐 너 아니, 뭐 화나신 거 아니죠? 아 네네네 무거우시죠? 네. <웃음> 좋아요 좋아요 <웃음> 즐거울 좀 하는 거있요 어? 상당히 즐거우는 중. 엄청 아, 어, 어, 또 피자. 또 즐거워요. 아왜왜이럴까에 오늘? 어디가 어디가 야너 어디가 야 표정 어디가 이다. 아 괜찮아요 그 트라이 레벨이 때그 예,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아저 오해할 뻔아 <웃음> 가도 <다도> 없으니까 힘들다 <웃음> 아 트라이게 포터 분이 안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트라이면 은좀 힘들진 하지 어, 오우야, 근데 기믹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죽는 거 아니야? 아, 야, 야, 야. 아, 왜 기절이, 기절이 안 맞아? 아, 예, 아, 예. 제가 본그 대관 얘기는 아닌데, 그 공략 영상에서 네. 시청 들고 내부에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아, 아! 어어어어! 어어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아, 보여요, 보여요. 아, 깜짝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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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아니죠. 아, 따오, 따서 따오, 따오. 오유 잘 하시는데? 설마 한 번도 안 나왔던가? 설마? 아, 네 그죠 그죠. 아, 다행히 죽였네요. 아, 어, 아왜내 아, 외부에서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아니다, 근데 외부가 이 정도면은 뭐. 어, 식은땀 나네. 와, 나 죽었으면 얼마나 놀렸을까? 와! 와, 진짜. 근데 죽일 수도 있다, 살아나. 아, 아, 아 <웃음> 그, 그, 그렇죠, 그렇죠. 내부, 아. 네. 아, 내부는 뭐, 잔열 대결하면 되겠죠? 아, 그지 내부인데, 잔열못 먹으면 말이 안, 안 되지. 네네. 뭐, 설마 외부에서 잔열이 뜨면은 그건 또,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거야? 외부 잔열이면 아, 아, 그렇지. 아, 이게 맞지. 그렇지. 사실이 응. 외부는 외부는 아예 그것도 못 들어가는 게 맞지. MV 그 사진에도 못 들어가는 게 맞긴 하죠. 이게 아, 맞게. 응. 페니메이트. 아단님도 수득 기운에 쫓아야 한다. 삼간문이네요삼간문 <웃음> <웃음> 아, 안 <네네>. 돼. <웃음> 근데 이제 뭐지? 아 아니다. 아 잘하셨어요. 근데 트라이 레벨이잖아. 어. 아 그럼? 트라이 레벨이 이게 왜냐면 저희가 뭐 트라이 할때 권장 스펙이 있잖아요 보석이라든지. 근데 이제 처음 트라이에 하시는 분이니까 구멸이 여러 개 있어도 이제 칠멸을 많이 낀 북해한테 뭐 당연히 뭐 밀릴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아 뭐. 어, 리퍼는 북해다. 리퍼는 그냥 쌀게다 이런 의미. 가 아니지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어. 다른 분들 뭐. 다른 분들 이제 다른 분들 북캐로 오신 어, 어. 딜러분들이를 위해 사진을 오늘 찍어 주셨으니까 방금 아, 사진기사로. 사진 기사로 어, 어. 아. 그니까그 스펙이 높 높아도 사진 기사를 할수 있는 거죠. 막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와니 아, 네 그거 그 스펙에 사진도 못 나오냐 이런 거 아우 개극혐 함 진짜 개극혐 함 아, 아. 1581레벨에 구매를 3개 들고 가족사진도 안나오고 뭐했냐 아이지 그런거 저는 네네. 신경 안쓰니까 시청자분들 어. 너무 뭐라하지 마시라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혹시 그 별딜은 좀 하시나? 아별디아 기가 막히죠 아. 유튜브에서도 이제 노난나별딜이 그렇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아 노나..노난나로 오케이 네 그러면 네네. 저희 둘이 하나요? 저는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 오케이 한번 음. 해볼까요? 아 네네 저는 뭐 영상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어, 네. <웃음> 아, 나 노난나 네, 네. 할 때마다 긴장되던데요. 아, 아, 이게 약간 아, 크리 안 뜨면 아니 아니야 뭐 아, 뜨겠지. 아, 그치, 아니, 아, 아니, 뜨겠지.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그래도 난나뜰수 아니, 아, 저 노난나 리트 나질 않아요. 아니, 나질 않어. 그쵸. 무서우면. 아니 무서워, 아니야. 아니야. 네. 전혀 안 무서워. 혹시 색깔 뭐 좋아하시죠? 아, 뭐 저는 뭐 일단 격년에 빨강이 라 아, 네. 잠깐. <웃음> 판호 하겠습니다 네네 자저 스킬 좀 바꾸고 잠시만요 아 오레벨 벌써 빼셔야 돼요 아네아뺐고요 네, 그리고 혼라님 1파티 아니야. 오시고 <웃음> 오케이 됐다 혼라님파티 <웃음> 오시고 에스는혼라님 드리고 <웃음> 오케이 세팅 괜찮은 거 같네요 저희 어그 혹시 음. 뭐 배대 뭐 아대 들고 가시나요? 여기도? 아 근데 이게 저희 클리어를 위해서 시정을.. 어.. 어찌 뭐, 못뭐 들고 가시죠? 약간 고민 중이긴 아니, 아니, 했는데 드래그 중이긴 꼬만 했는데 꼬만 혹시나 꼬만 누가 죽으셨을 때 네. <웃음> 아니 저는 공대원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시정 들고 가야죠 아드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아 그래요? 저, 잠시만요 그쵸? 방송 좀한번봐 볼게요 아드.. 네, 네, 네. 보세요 보세요 어, 시.. 시정을 네. 드신 거 오. 맞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시정 들고 가야죠 그럼요 음. 음. 들었잖아요 보이시나요? 아, 이거 들어가기 전에 바꿀 것 같은데. 아.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바로 갈게요, 바로. 바로 출발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바로 출발하시죠. 잠시만요. 네, 가시죠. 가시죠. 네. 암수, 암수는 든는게 낫겠죠? 뭐 회수 그죠? 어나나 스키 스키. 하신하신 거. 스 바꿨고. 잠시만요, 나각 오케이 오케이. 아, 정신없네. 보석, 아왜 이렇게 바꿀 게만어 오케이 됐습니다. 아 잠시만 제가 시청자분들 하고 유대감이 아직 못붙겠다 아 응원해주지도 않냐 그냥 다들 진짜 암살할 것만 생각하고 있네 아 이게 맞나? 어허 아니 아, 근데 아, 질문 어. 거기 세명이 아, 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세명이 올라가요? 두명 올라가야 되잖아요 세명이 올라가면 한 명이 랜덤으로 죽어? 어 그건 아, 안해봤네 아아 그냥 후회 그냥... 네. 거기 아, 동략집에좀 트라이... 나와있었나요 트라이에? 아유 그런 건잘 모르겠네요. 아, 네. 아니 오늘 알려주신다 하셔가지고 콤파티잖아요. 네. 이거 네. 동양아한명 죽어요 랜덤. 어. 동현님, 근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많이 까지네요. 네, 것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지금 아, 어 지금 파티원 한분한분 한분 아이디 보고 있어요. 이제 이름 기억해드리고 아. 싶어서 저는 그럼 혹시 1 파티 혼란님 아이디가 뭐죠? 1 파티 혼란이한어 별빛 한 모금 예. 음, 네. 어? 여기 벨빛... 어, 사과 멋져서 죽였던 것 같은데 아니죠? 네. 네. 네. 좋아요. 고생에, 고생이, 고생이, 고생이, 고생이. 선생님 선생님 딜탑마다 마이크가 끊겨요.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니, 아니지만, 아 어디 간 거야 뭐. 얘. 형 혹시 보여주시나요? 리퍼 카운터? 리퍼 뭐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 저요? 네. 아 어, 그, 그거, 뭐, 나이스! 뭐, 카운터 굿. 그, 그, 그, 그, 어, 아 리퍼 다 가능한 거 아니었네? 아 가능 가능한데 아, 네, 네, 네. 그어 아, 네. 누가 질척거리면서 엉덩이만 치고 있어가지고 게심해가지고 어... 저도 엉덩이 열심히 쳤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아, 아 이거는 밖으로 나오시면 돼. 아 조금 모르셨네 아... 날라가 아 일찍 아... 말씀드릴 걸. 아, 아니 이거 맞는데? 하나 아, 마음이 아프다. 아어이거또 아, 어, 뭐야? 터프해어 <목소리> 아니 방금 아 너무 미안해 나때문에 하아 씨 <목소리> 저리 가! <웃음> 내가 먹을 거야 아니 이거를 <웃음> 수준이 먹는 건가요? 아주 무력이 음, 상당히 순주해서 유틸리티가 아유틸리티 좋아서? 그쵸? 음. 네. 아 전투 이런 거. 아, 이거 먹으면 쿨감이라고 이런 거 있대요 그래가지고 음. 좀 쉽게 좀... 안 형을 먹을 아니죠 아니. 무력으로 먹을 사람도 이런 거 먹는다고 저는 사실 무력이나 이런 거 그냥 필요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아니 아드 아드? 아니 아, 아드레날린 아드? 유지가 힘들다. 아 뭐할 뻔했어요. 네 아유, 확인할 겸 해가지고 그.. 혹시 일단 문양에 한번 실수할 것 같기도. 네, 선생님. 그 뭔가 딜탑마다 자꾸 마이크가 없어지는... 아, 질탑이 그, 그 아니라... 그... 지금 어떤 거 케어해드려야 될까 고민... 고민 중이었어요. 저 지금 수리 중... 수리 중... 여유로없게 어... 내구도가 아, 떨어져서... 수리컨... 아, 수리컨... 그럼 알라 약간 더 멋있다... 이게 어? 아... 이게 바로 대시이었 아, 그죠, 그죠... 카운터 또 보여주시나? 아, 당연하죠. 아 네. 어, 나이스. 뭐, 홀리 나이트. 역시 홀리 카운터는 너무 맛있다. 지금 뭔가 딜타 받아서 아, 너무, 아닙니다. 맞다. 아, 아, 안 있어? 음, 오해 오해니. <웃음> 오해, 오해, 어, 오케이. 오해니. 오해, 그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 다행이다. 아, 좀 일찍 네. 말씀드려서 들어오셨나? 아, 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아 굿굿 어, 어, 엉덩이 꿇꿇? 잘 잡으시네 아 그럼요. 그럼요 그건 센스가 좀 있다라 있다. 음. 뭐 설마 지금 돛 별딜인데 뭐 스킬 막 쓰고 계시오 이런건 아니죠? 아이 이거 갈줄 알고 이게 음, 음, 경험과 아니, 이제 숙련도라고 할수 표현하죠 음. 저희가 아 저는 또 이제 막공대분들에서도 임팩 키치면서 그럴까봐 음. 스킬 다 쓰지도 않아 제가 파노 제가 파노 어어어어어 <웃음> 무슨 일이 있어? 허, 씨! 날못 봤다, 이번에. 사고 있나요? 아, <웃음> 아, 아니, 아니, 아, 그, 자, 작은, 작은. 그, 네네. 아, 제가 별을 좀 좋아해가지고. 아, 개쩔 아예 저, 승리 힘들할 아, 이거. 근데, 근데, 그. 당국에서 하면은, 백탑이 또, 아, 니퍼는 또, 여기 빨리 가겠구나, 백탑으로. 음. 아 좋다, 캐릭터. 그죠, 그죠. 어, 그렇네요. 데뷔랑판, 뭐, 한참을 걸어와가지고, 그냥, 어 멀리서, 11개까지, 음. 정말, 너무 멀더라고요, 벌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아, 뭐, <웃음> 아니야, 뭐, 아니야, 뭐? 아니야. 뭐? 아니야. 뭐?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되게 게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아, 아, 아. <웃음> 뭐 어디로 막 스페이 막 민사 쓰고 달려가시던데 어, 뭐 아이, 맛있는 뭐. 게 있었나봐요. 바드롭킨그 포도주스 좋아하시나봐요, 프로에. 아, 아좋아하긴하죠그당기 떨어지니까. 그당 보는 막 포도주스. 음. 음. 들어오시고, 아 나이스. 와 아, 진짜 이제 빡스파 가셔도 되겠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이난나 안에 있으면 괜찮은거 아시죠? 그럼요 그럼요 아, 다 아시긴 하신거죠? 어 그럼 역시 아드로쿤 먹고 지겠어? <웃음> 아 진짜 제발 나와라 아니, 근데 아니 내가 내가 아들들면 암살한다고 그러고 공영님 드니까 진짜 아무도 어? 뭐야? 어? 아. 리퍼 어디 갔어? 어? 뭐야? 어. 아 뭐야? 아 죄송해요. 제가 아드로핀도 안 들고 이겨버렸네? 어 죄송해요. 아씨 이러면 안되는데? 아예 아드도 안 들고 이겨버렸어? 아 이런. 하하 아, 이런. 아이! 아드로핀! 아이 죄송해요. 가시죠. 네. 가 가시죠. 가시죠. 아이. 네. 아, 음, 아 마이크 너무... 들리나요? 아 마이크 잠깐 끊긴데. 어, 아. 네, 네. 어대 어, 축하드려요. 아 죄송해요. 이거 또 이런 게또 음. 재능의 차이라서 아, 죄송합니다. 음. <웃음> 알려드려요 리퍼 좀 제가. 아한번좀 아, 알려주시겠어요? 아, 네, 네. 어 잠시만 저나나세고이 18각 좀낄게요 <웃음> 네네. 세고 18이요. 네네. 그 팔등 세고의 힘인가? 음. <웃음> 아, 로아 재미 없다. <웃음> 아니면 그데빌런터 하실래요? 이거 캐릭이 좋아 가지고. 아, 이렇게 데빌런터 <웃음> 좋죠. 저도 데빌 데빌런터 <웃음> 있어요. 있어요. <응. 웃음> 아, 맞다. 피아 대현이요? 응응. 수베산디치. 아직까 불편인가요? 어, 그러네. 둘다세우면 이거 1파티 바드님 와야 되는, 아, 근데. 바드님 아, 또 이제 버블 타이밍 때문에 또 이제 리퍼님이 그럴 수있 아, 아니요. 저는, 아, 저는, 예. 어, 어, 어. 아, 뭐 좋죠. 바드님 어떻게 오시면은. 네, 또 제가 맞춰서. 어, 네, 어? 근데 약간 그러셨어. 제 아드로핀의 추구가 좀. 아, 아니, 아,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 아니, 그거, 아니아니 아니, 저, 아이, 아니, 오해,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아니. 아, 오우. 내가 아들, 아, 잘못 먹었다. 그 말이지. 아, 내가 실수를 했다. 어, <웃음> 그 말이죠. 아. 그렇 그래, 그쵸? 아, 네네 네. 아... 이. 저는 홀나님도 맛있었고 바드님도 맛있고 저는 그 서포터 에오가여가지고 네. 네, 회수 들고 가시나요? 회수요? 응, 음, 암수 들고 가나? 그러니 회수 들어도 되겠지 어차피 딜 낙낙해서 그죠? 아 근데 왜케 왜빨러 숙제가? 저는 시정도 들고 가려고요 시정도 아아 아드로핑까지는 아직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랄까? <웃음> <웃음> 아로엔 출근해서 구멸 사야겠다 하아 <웃음> 시정 없고 암수 들고 가심이라고 하는데 누가? 뭐야? 그러게요. 누굴까? 누가 그냥 수갑한 짓을 미퍼가 그렇게 좋다아요아 그죠 그죠. 근데 저쪽이 저쪽이 안 하고 있나? 어 됐네요. 아 그랬네요. 어 급여 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어, 아니죠. 아 저는 아, 네. 공병원을 항상 아끼고 음. 수강하는 아 저는 혹시나 있어요. 그 샷건 아까워서 무력에 샷건 아, 아끼시는 줄 알고 아 샷건이 쿨이었어요. 있었으면 썼을 텐데 어. 아쉽게 쿨이요 샷건 연산 안 쓰시는 거 같은데 모션이? 아연사가쿨렸어요 쿨이었어요. 쿨이 좀 길지? 그럼요. 에 많이 길죠. 와 아, 데뷔로. 어 렉! 렉! 렉! 렉. 아. 아! 혹시 그 렉도 컨트롤 하시나요? <웃음> 렉 컨트롤 하냐? 아니! 야! 야!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오케이. 오케이. 굿. 아, 아, 아니, 아, 네. 슈, 어? 이슈, 이슈, 어? 작은 오케이. 이슈. 이게 팀원을 믿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다 나오는 거죠. 사랑하죠. 나 중대가 없는데. 아, 나 왜, 렉캐 왜, 렉걸리지? 아니, 나한테, 내 컴퓨터에 무슨 짓 하신 거예요? 없던 <웃음> 렉이. 컴퓨... 어? 천지 <웃음> 세트. 혹시 뭐 mvp 들어가려고 막까 가지 남아가지고 막 여기서 지금 막구풀안 먹고 막 그런 사람인가? 아니죠? 에이. 이런 사람 아니죠? 에이. 제가 반대쪽 좀 먹어야겠는데 아니 저는 구슬 먹느라... 어우 너무 바쁘네요 누가 기하는거 보고 어, 뭐? 아니 샷건 에이. 연사를 그냥 장장당 땡기고 계시던데요? 아... 아니 저는 이것도 이제 팟건을 위해서 먼저... 음. 아니 들어가죠 에이. 이거 막 추잡하게 막 무력으로 이기려고 막안 들어가고 막 에이 저 아, 절대 안함 저는 그냥 그 팀원이 빨리 클리어하기 위해서 무력 좋은 제가 이제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아 아아 들어와가지고 아아 오실 생각이 없는 아니 블레이드님이 되게 빠르시네 움직임이 아어어블어스어가어어어어어어 아, 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아, 아. 아, 아어어어어어어 핑그 아, 그 브리핑 좋아요. 브리핑 좋아요. 아 보는 중 보는 중. 아 네. 아니 뭐야? 어 아니, 아니 아 뭐야 나오려고 <웃음> 그래. 아니 이그렸어야되는데 이게 또데이브아 죄송해요. 음.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음. 참, 먹어지네요. 아 잘하셨어요. 아 괜찮아. 아 네. 아뭐프라이형 지금도 좋수 있어? 아그죠괜찮았 <웃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겁내지 마요. 깨드릴게, 깨드릴게. 버스비 안 주셔도 돼, 안 주셔도 돼. 안 주셔도 돼, 안 주셔도 돼. 저희 뭘로 보고? 야야야, 야야야, 그 시간 정지 물약 들고 오셨으니까 그 쓰시면 될것 같은데? 예뭐 맞아요 맞아요 시간못 보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보급회 복약 들고 오셨나요? 피가 안 차네. 어 예. 맞는 거야. 저 노하면서 왜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무력할 때 샷건 연사 같은 거 써도 좀 좋을 것 같아. 어, 어, 아, 곤찬님이... 아, 그 버스비는 나중에 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 버스비는 그냥 뭐딴거 필요 없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그거면 다들 용서해 주실 걸요? 다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오늘 하루 함께 레이드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거 한마디면 뭐, 아요 뭐. 아, 이게... 어, 야, 야, 뭐하냐? 어, 뭐, 뭐고 죽었지? 아, 뭐, 뭐? 아, 뭐 아... 물약자리에 뭐 아드로핀 하나 더들수 있나요? 어떤가요? 아... 물약자리에 뭐 아드로핀이 하나가 더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있나? 아... 물약을 안 드시길래 아, 아, 아, 그렇게 알뜰살뜰해야 아... 구멸 여러 개 사나보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근데 또 이렇게 그렇고들었어요또 이제 그래서 아부 일산에는 아... 애들 장난이고 모력이도 아... 진짜로 이제 그런 또 이제 뭐 일방 겁나 가지고 뭐 어떤 슈퍼하신다고 이제 이런 핑계. 아네. 아. 네. 아... 근데... 아 어떻게요 목표에. 그러면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야죠 아니, 아야죠 일단 니 아니, 야죠아 아니, 아니, 아서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긴 아니, 아감 아니, 아5니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직 잘 못해서 죽으셨으니까 좀 속상하긴 할것 같아요 아 이거 왜이없이 될래나? 누가 없어서 해볼게요 보여주네 진 어? 이거 혼자 쏠못 되나? 됐네요 아니 나랑 시참할때는 그렇게 세고 흐이고뭐 어? 어? 실수하고 그러더니 왜 여기선 다 아무도 실수를 안해? <웃음> 어? 아니 왜, 왜 이래? <웃음> 아니 대신 해주셨잖아 실수 아, 야괜찮아요 시청자 분들 감사해가지고 차가다 아니 어퓨 적혀 놓으려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아그핑못못 치키나 본데? 아그아 아, 트라이인데 너무 그러면 사사이 올라간다 여러분 너무 핑 찍고 그러지 마세요 트라이팟에서 막나 꼽줬다고 진짜 걱정되네 진짜 <웃음> 이럴거면 트라이팟 왜왔냐고 왜 만들었냐고 다들 아아아 아, 아. 아, 음 한소리 나온다 아아 아이 아이 죄송합니다 아, <웃음> 아이, 아이 제가 한소리 뜨끔하게 따끔하게 했어요 아이 감사해요 아. 감사해요 어? 네세아까고노토한테꼬블도줘 네. 네, 그러니까 <웃음> 아, 아. 아, 노래까지 부르는데 여유로운. 아, <웃음> 아 그죠. 아, 큰 노래가 별로 나오네 제가 원래 그목코코랑 트라이 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웃음>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훌륭한 그런 어, 야, 파티원이 야, 네.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좀 짐, 짐덩이 아니니까 좀 아, 짐덩이, 짐덩이야. 짐덩이지만. 네, 좀, 어, 하지만, 다음번에 다음 캐리도 하고 해주시면 되지. 아, 아, 그렇지 아, 짐덩이, 그쵸탕가오리킴 네. 말고, 짐덩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아. 해주셔도. 짐덩 <웃음> 아, 요즘 소녀사분들은 이렇게 목욕한데 꼽을 수 있게 됐나봐요. 아 나이스 그거 버스비는 감사합니다 라고 치주시면 될것 아, 네, 같아 아, 채팅으로 아네아아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버스 감사합니다 <웃음> 네아 고생하셨네요 어. 대원님 아 어. 대원님 있었으면 여기 대원님 자리였는데 그죠? 잔혹한 12사 아이 세구비 18가기 좋긴 좋네요 많이 세졌다 됐어, 됐어, 됐어 398각이 3 0각아 30가... 어... 아, 그게 약, 약간 비슷해요 아 약간 비슷하다고? 음... 음. 아 근데 이거 가족사진 안나왔어도 잔열이었을걸요? 대현? 음. 그치 30각인데 당연하지 선생님 저 그런 추잡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오간 육간도 한번 가시나요? 음. 아 선생님 이번 주 노말 그플 포기하시고 같이 가주시면 아 너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그러면은 네. 음, 어디 무, 무, 대성공 어디 없나 좀 찾아 볼게요. 어? 아 아니요 아니 만찬 만찬 안 먹고 가죠. 네 만찬 필요한가요? 네. 아이 뭐 만찬 지금 이미 아. 그 대성공 드셨잖아요. 아이요 뭐안 먹었어요 선생님 <웃음> <무슨> 말아 <말씀, 웃음> 근데 오늘 컨디션 안 좋은데 아 버스 업둥이 업둥이랑 업이 같이 아 그래도 아하, 아하. 아하. 근데 업둥님이 너무 귀여워갖고 아하, 아하. 업둥 업둥 아하. 음 업둥 아하. 음. 아하 아니 뭐 혹시 뭐 일단 5관 6관에서 메테오 브리핑 이런거 좀 필요하신가요? 아 저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알아서 대충대충 대충 깔고 하니까 음아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혹시나 필요하실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아. 자. 네. 뭐, 불안하시면은, 아주 괜찮아요. 그, 좀 실수하실 것 같아도 저는 좀 너그러워서. 기습에 대가 전문이. 맛있는 게안 뜨네요. 아, 그러게요. 저도 맛있는 게안 뜨네요. 아저 음, 대성공 어디 없나? 아니 대성공은 아, 아이, 어떻게 찾은거야? 이 아침에 윙님 어서오세요 아, 필요하시면 제가 좀 만들어드릴까요? 어? 만들어주시겠어요? 대성공? <웃음> 아니요 아 저? <가죠? 웃음> 아네 아, 잠시만요 <웃음> 음... 아니 뭐 만찬 필요하시면 드시고 오세요 전 아니요. 만찬 먹는 법을 아직 못 배워가지고 음. 방제가 아직 안 바뀌었네요. <웃음> 아이고, <웃음> 오늘 컨디션이 되게, 아. 아. <웃음> 아. <웃음> 너왜 이래? 어, 방제 자꾸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 리퍼 대 대원 아니에요. 대헌대 리퍼에요. 음. 좋네요. 그럼요, 그럼요. 뭐, 진짜는 오육관이니까. 아시죠? 그쵸? 사실 일산는 그냥 응. 애들 애들 장난 그런... 그럼요 그럼 애들 장난 정도라 어뭐 어디 가셨어? <웃음> 어, 어디 가셨지? 오륙 가실 분 있나요 혹시 더 오륙 오륙 <웃음> 가실 분 없나? 아 근데 확실히 사또님이랑 숙제하니까 빨리 끝나네요 워낙 또 나? 재능형 모코코라아 음. <웃음> 그러게요 네, 네. 그만큼하네요 언 네네 어, 148이시구나 아 네네 아. 아. 148욕하신거예요 네. <웃음> 음. 어! 아 48, 18이라고 하시... 음. 아직... 148 어, 네. 오! 어. 이렇게 되네 어, 140 그리고 팔? 아, 약간 빨파 초인처럼 104, 18 이런 느낌. 어, 그쵸 그쵸. 빨파 초인 이런 느낌. 음. 음. 음. 아 뭐지 아이. <웃음> 건슬. 우리 무력이 그래도 괜찮은가? 이빨 파... 음. 이렇게 주고. 음. 근데 무력이 괜찮은데 그 누가 샷건에 압도를 안 박았는지 아니면 샷건을 안쓰는지 그니까? 안하더라고 아, 저 만찬에 최후 전설압도 받아준사람이 만찬 하나 쓰고 QW 1을 안하던데? 아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 그? 요 쿨이었어요 쿨쿨쿨쿨 아이 미 혹시 뭐 같이 가츠 워러드님이나 뭐 워러드님이나 워러드님 없나요? <웃음> 워러드님 없나? <웃음> 아 워러드 없나? 아 근데 어, 저는 어, 진짜 하나도 안 따지는데 되게, 되게 까탈스러워 보시다. 아, 진짜요? 음. 응, 응. 아, 안 따지시구나. 응, 아, 그렇죠. 아, 그러면 뭐 이렇게 가도 괜찮지 않나? 방가게 치덕 이렇게 가지고. 아, 저는 뭐 완전 오픈 마인드라. 아, 이렇게 아, 민심 챙기기 아. 아니, 진짜로. 이, 이, 아, 진짜 배우겠습니다, 선생님. 음. 배울게요. 아이, 근데 너무 네네. 그 모코코 시절부터 너무 많은거 늘라고 하시는거보다 천천히 템포 맞추시는게 좋을수도 있어 그, 리퍼가 그 제가 알기로 2카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 그건 달소라아 <웃음> 카운터가 아, 아 아쉽게도 아, 1카밖에 뭐, 뭐, 안되네요 음. 대연이 안되나요? 네. 대연이 그냥 아코 어, 대연 대원, 대연이 2카가 될텐데? 아, 대연 이카 되죠, 되죠, 되죠. 대연 이카 되죠. 네. 대현 이카 되죠. 저 보고 있습니다, 채팅창, 선생님들. 저 보고 있어요. 음. 어떤 채팅들이 오가고 있나요? 궁금하네. 아, 음. 역시 최고의 챙겨주는... 대연이다 이런 거? 아, 너무 착하셔가지고. 음. 네. 이 악물고 채팅창 안 보는 중. 이 악물고 안 보시네. 음. 음 저기 리퍼는 원더레 148인데 왜 이렇게 꽃머임 아니 저기 리퍼님 왜 저러지? 아뭐 아, 이런 거? 네, 이런 채팅들 있네요 으 네네네 음. 네, 네. 좋네 네. 아 요즘은 세고 싶8가이 디스코드 하면서 레이드도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전 아, 어. 진짜요? 어네 어. 어, 네. 어, 네. 어, 저는 어, 네. 아 배울라고 배울라고 어 그쵸 그쵸 배울라고 해 배울라고 <웃음> 배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배울라고 <웃음> 어 그쵸 그쵸 그쵸 그 음. 아니 미퍼가 쌀거습? 실하냐 그러는데요? 어떻게 된거죠? 선생님? 음... <웃음> 음... <웃음> 아이음아쌀거스 아니, 아니고 그 침묵하는 거인의 숨만 꼈습니다 살아서 다시 는 그냥 끼그 아직 카드 각인에 대해서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아저대태그얘어다농담이에요아 아, 네, 진짜? 음, 오케이 <웃음> 아 거짓말 음. 오케이. <웃음> 워러드 가 되게 진짜 없네? 워러드 진짜 많아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수브링 아니신 분? 수브링 아니지. 한번 여쭤 보면 아, 좀빨리도오게 사람들? 네, 네, 맞아요. 저요. 오케이, 오케이. 아브링. 아브링 아? 정도로 아브링... 가도 뭐 비슷하지 아, 않을까? 아, 그죠? 똑같지 뭐. 3주차에... 어서 오세요, 코모님. 3주차에... 비자님도 어서 오고요. 저는 이렇게 1주차, 2주차 분들이랑 같이 하는 게좀 좋더라고요. 음... 고영님은 그 수브링 파티만 다니신다면서요? 저요 네. 저는 수브링 파티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요. 아, <웃음> 오 오셨다 창술사님 오셨네요 아저딱 좋네 파티 그쵸? 네딱 그러니까, 예, 좋네요 혹시 뭐여기서 아대 드시나요 시장 드시나요? 아 저는 아드 두고 가요 오안 음. 죽어서 아아 아, 안 아까 물, 물약 쌀먹을 많이 하시니까 아아 음. <웃음> 뭐 만찬 드시고 오세요, 그냥. 아저 만찬, 저 만찬 먹었어요. 만찬은. 저는 그냥 아, 일반 만찬. 만찬. 대성공 안 먹었고요. 아니 안 먹고 가려고요. 음. 아직 남아 있잖아, 대성공. <웃음> 그거 어떻게 없애? 못 없애지. 아 맞아 맞아. 어, 맞아. 없앨 수가 없. 오 어, 만들어 주셨는데 시청자분의 성의를 무시할 순 없잖아요, 그죠? 음. 오케이 가시죠. 가시죠. 물약 6개 남았네. 잠깐만. 해 물약 6개요? 사는 네. 거? 사는 중. 정령의 회복약 사는 중. 네. 사는 중. 네? 10개. 10개요? 예. 네. 왜죠? <웃음> 너 많이 네. 샀나? 그쵸좀 아... 많이 샀죠. 네. 너무, 너무 많이 사 가지고. 정가두 개만 들고 가려고. <웃음> 정가두 개요? 네네. 두 개만 네네. 있어도 되겠는데 많아. 어차피 누우, 누우시면 누 되니까 누워도 아, 저희 같은 경우는 경미참 아, 누클 경미참 이런 거 없어요 참여하시면 아, 돼요. 오도 아, 경미참 아니다. 아 네네. 아이고 춘복님 어서 오세요. 수술 잘 하셨어요? 오전에 하신다며. 채팅 그랬었지 진검은 리인가요? 이사 리퍼님 다냐? 오전이 아니라 오니까 오구나. 아 그죠. 2대2네요아 오육이 아, 오육에서 이제 진검 승부지.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어. 진검 승부지, 그렇죠. 봉영님 어? 방송에서 나디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 아, 그지 이게 워낙 또 달콤한 소녀의 목소리라 춘봉님이 달콤한... 이렇게 되게 귀엽게 바라보시네요 아, 음. 아니 선생님은 제가 좀 무서워가지고 음. 그... 아니 워혐 좀... 아 아니 마음씨 되게 따뜻하세요 중학생 소녀 같은데 오해실걸요 춘봉님? 엄청 따뜻하 워혐이라니 무슨 워러드 지금까지 250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웃음> 여태까지 음. 250명 기다렸는데 아 워로드한테 종합 배템상자라 했다고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 저 아니에요 이거 어디 유튜브에 올라오겠다 김사또의 어? 진실 해가지고 그런 어? 어? 어? 얘기 안 했어요 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음... 네. 진짜 안 했어요 아니 지난번에 봤더니한 번이 망설이서놀러아 근데 이번에 거... 오유 꼭 잘해서 사또님이 이겼으면 네. 좋겠어요 왜냐면 저번에 한우마타는 제가 떡실신 시켜갖고 여기서 해야 또1대1이잖아렇게보아 근데 아니, 진짜 뭐... 나 진짜 가슴 깊이 있어요. 어떤 거죠? 그 마음이. 음... 사또님이 아, 힘을 냈으면 좋겠다. 아니 과거에 집착을 할까봐. 아, 아. 아 나는 아, 진짜 아무렇지도 아, 않은데. 아그 떠내니까. 또 피셜 워러드는 좀... 존나 빛나는 회오리 수류탄이다. 아. 그러니까 뭐니? 워러드가 안 들어오지. 평소 행실이 어 정말 어. 어. 어. 어. 어. 어. 끔마시는 거예요. 하. 아브의 술주자. 어 정말 어우 워로드 펜클럽 회장인데 워로드 펜클럽 회장. 나는 그렇게 넬라가 그렇게 따뜻하던데. 아아 넬라 필요하시구나 넬라 좀 드려요. 아전 넬라가 있으면은 뭐 필요하다기보다 그냥 그 워로드 분께서 파티원을 위해 희생하고. 우리를 챙겨주고 싶다는 그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아... 그게 얼마나 눈물겨워. 너무 감사하지. 아, 워러드는 눈물겨운 넬라사겠다? 느낌 아니죠. 그게 아... 아니라 본인을, 아, 본인이 그, 그게 되게 못된 생각만 하셔가지고 못된 쪽으로 아... 생각이 자꾸 드시나봐요. 아, 아... 워러드 너무 사랑해. 근데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던데. 음... 아, 안, 아, 워러드 안티팩클러 회장이다. 아이고 아직 아아 동령님 본다고 오늘 챙겨 입으셨대요 어 그니까 그러니까 만찬 대성경을 챙겨 입으셨더라고요 대연님께서 아니 또 이상한 사람이 된거 같은데 아이디가 뭐죠 그 사람? 트위치 아이디가? 트위치 아이디요? 네네아나 <웃음> 구멸을 빌려왔어야 됐어 구멸을 괜찮아 어차피 사또님 뭐곧 누울 건데 뭐 어휴 난 팀원을 위해서 암도톱 던지네 아, 나도 들고 왔어요 어 그래 아니 뭐 들고만 계실까봐 전 던지거든요 들고만 있지 않고. <웃음> <걸릴 뻔했어. 웃음> <웃음> <웃음> 아 안돼 안돼 걸릴뻔했다 뭐 이걸 맞는 사람 없다 없지 없지 에이 어, 어, 봐. <웃음> 아니 맞을까봐 샀더님 아, 맞을까봐 안되라고 아... 외친 그거 병원이형짤 알죠? 아, 그처럼그 멀리서 보는 그랬지? 지켜보는 느낌 네. 괜찮아요 포션 음. 먹었어요? 나왜 아, 왜 이렇게 내기 심하지 근데? 아니 내 컴퓨터에 무슨 짓 했어요? 램법도 하시더니 <웃음> 선생님 뭐 문양이 뭐 나왔다 이러면서 막 그런 거없어아그 저는 그냥 팀워크를 위해서 별부터 드셔야 되니까 조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니 뭐루각 버스, 뭐 네모 뭐, 버스 뭐, 이러면서 막뭐 이런 구질구질한 부질 그런.. 아아저 네. 생각도 아니, 못 했어 아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아 그런 핑계를 댈거란 생각 아... 와나 생각도 못했어 아나 문야 이것문에 자녀라 못나았다와 진짜? 와 생각도 못했다 아 되게 역시 방송인이라 그런지 창의성이 아... 와 생각하는 그게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이 역시 최고의 스트리머 아자 <웃음> 소름 돋았어 방금 난가? 어난네 기믹수 행중, 기믹수 행중 아는딜 안할게, 저딜 안할게 아니, 아니 기믹수 한... 행중! 아, 네, 아니, 딜 안할려고 네, 네. 오시는 동안 화났는데, 네. 딜안할려고요또 그것 때문에 또, 못 드셨다고 하면서 그러니깐 아, 너인터넷이렉왜 크게 올리지 알트탭 중, 알트탭 컨트롤 뭐, 한 5초 정도 셔도 상관없지? 야, 오케, 이 셧, 좀 쉬었어요. 아.. 공대원들한테 땀 처리하고 5초동안 쉰다 아 그게 아니라 딜컷 아니었습니까 딜컷인데 거의 샷건연사 땡기고 계신 것 같더라구요 아, 어차피 나만 어, 치면 은 딜컷 안해도 되니까 어. 되게 그팀워크죠 어! 지금.. 왜왜요 문양 머리 없어지신 왜요, 왜요? 것 같은데요? 아 문양 괜찮아요 그냥... 문양은 뭐.. 아 딜컷 아니었구나 나나뭐 나 하나 없는데? 뭐야 뭐야 어, 됐다. 어, 아, 깜짝이야. 하 <웃음> 아! 아니, 아니, 그, 누, 그, 아, 막 되게, 아, 아니에요. 아, 이게 걱정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쳐다보니까 약간, 뭐, 뭐라, 그거 아시죠? 상사병 같은 거? 자꾸 쳐다보게 되니까 딴게 눈에 보여야지. 저거 막, 어, 어디 개울가에 내놈, 고양이 마냥 뭔가 실수할까봐. 아, 상사병 같지. 아, 진짜. 아. 어. 너무 에이, 걱정이 그 돼가지고요. 어, 어. 아, 네, 그쵸, 그쵸. 네, 그쵸. 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이, 너무 따뜻하시네, 또. 아, 가는 중, 가는 중. 오케이, 오케이. 어우, 아, 리퍼 좋다, 이동기. 아, 역시 리퍼인가? 아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하시면서 아 아니요 저저 저, 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아 아니, 내가 지금 저기 대헌이 집중중이야 사고칠까봐 실수할까봐 남들한테 욕먹을까봐 아도대레이더좀 이렇게 말씀하기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말안 걸고요 아아아 아니 혹시 아, 혹시나 실수하실까봐 괜찮아요? 아 저는 뭐 저는 뭐 네네 뭐딜넘느라고막스피커 보면서 음. 그런 거아니야 에이, 절대 아니에요. 넘어가고 이런 거 아니죠? 아, 에이. 여기서 넘어진 적없지죠 에이, 그... 저 같은 경우는... 가끔... 하늘을 날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안 날아서. 아하, 너무 안 날아서... 아. 어. 이거 1파틴 <웃음> 왼쪽인데 아시나? 아 저희 먼저 하면 안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샷건 연사만 쓰시지 말고 어차피 내부가면 스킬쿨 도니까 화끈하게 네네. 있다가 하실 때잘 네, 부탁드릴게요. 무력구 줄게요. 무력구 줄게요. 고고. 끝. 아 완벽 완벽. 오오오. 아, 끝. 아, good. Good. 굿굿. 낙하 낙하 낙하 낙하 좋아요 굿 c 굿굿. 굿굿이에요네 너무 좋아요 낙하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 o 시면 g o o 하 good. Good, g o o 아니 샷건연사 당길까봐 나 쳐다보고 어, 있었어요 불안해서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그샷건연사당기든 아무것도 안할까봐 샷건연사 안쓸까봐 무력하는데 횟수도 없는데 아 너무 긴장됐네 진짜 또 마이크 못하시 말씀하세요 힘드시면 아 근데 진짜 이게 진짜 그 사촌동생 계곡에 내놓은 것 같아 아 너무 걱정돼갖고 아. 3스못 쌓으신거 아니죠? 어, 어 음. 그죠 다 쌓았죠 그쵸 그쵸 그쵸? 아 굿굿 굿굿이에요 좋아요 굿 좋아요 이거 리필 안하고 나와도 괜찮았겠죠? 음. 어굿아아 에게는 아, 그럼 네 아니 어디가 소리 대이요음아 아니. 마이크가 자꾸 끊기네. 아 그거죠. 오빠가 이거. 음. 얘 같은 경우는 좀그 문양 같은 거 순서 기억하실 줄 알아? 네. 아. 해볼게요, 해볼아 여기도 샷건 연사 이런 거 쓰셔도 돼요 무력하실 때. 충분히 감사합니다. 쿨 보니까 아끼지 마시고 만찬 하나 쓰고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아, 네. 혹시 방금 전에 몇이었는지 보셨나 모르겠는데 아 그쵸 그쵸 어. 혹시 뭐 어딘냐 한 찍어보실래요? 아 저기네요 보이시나? 저기 어? 네. 네네 어디죠 어디? 네아야아 굿굿 어어 어뭐안 날아가신다면서 날아가시네 아 자, 이거는 아, 네. 아니, 아니, 아니, 나 아니 놀이공원을 네? 같이 어. 함께 즐기는 건데 아 놀이공원 함께 즐기겠고 아 어허허허 어. 야어허 어. 어. 어. 아니 어. 야아 아, 같이 아 공평하다 아나 날아갈 것 같아서 어떻게 날아갈 것같아저길 하면 매도 없습니다 됐어 아아들이 네, 마이크가 자꾸 무슨 뭔가 같요아아 들려요.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아이 마이크가 자꾸 뒤라지나라고. 아니 별 없어요. 아니 아니. 아니 별이 걸린다. 무슨 뭐죠? 아저 힘별 힘별. 힘별 아 내가 힘별인데 본인도 힘별이구나. 아, 아, 아, 아 요즘 아, 두 개만 아, 아, 네. 버그 좀 있다. 아 대나 힘별 두 개? 아아 아, 그런 버그들있나어어마란네또 음. 그런 버그 가 있는지네. 아, 아니 신발 좀어고왔냐 아, 아 그, 아나 그, 아, 아, 진짜 아, 와 그런 걸로 나 진짜 몰랐. 아 근데 이제 창의성이 대단하시다. 아, 아 그게 아, 스트레스가 그게? 될 수도 있구나 누군가에게. 아, 아, 이렇게 또 하나하나 배워 가네요, 저거 아, 좋죠, 좋죠. 목욕반에 배우는 탓에 음. 너무 좋은데요? 카운터 깝이 깝카깝카 낙가 나하 깝카깝카 오시고 왜 이렇게 멀어 아아 괜찮아 괜찮아 가만히 있어요 잠깐만 이거 설마 아예 기믹수 이거 샨디도 안 되잖아, 이런 아, 근데 맞아요, 맞아요. 어쩔 수없어 아, 저 시정 될게요. 안 가도 꼭. 이어이어에서 시정 될까? <드리겠습니다. 웃음> 아니, 멀, 이게 뭘 이게 뭘줄이야 아, 아니다. 아니 아니. 아, 네네. 누가 이걸 안 누르냐, 자꾸? 이렇게 아, 그, 여기서 막 구질구질하게 뛰라고? 아 아니 절대 없죠. 어? 네. 방금 저거 아 모피 할 수도 있었어. 못피할 수도 아, 있었어. 이런 거 네. 이동기가 좋은데? 네. 아 그냥 파란색 들어갈걸 아아 겁나서 파란색 가면 죽을까봐 아, 아니 그냥 그피 조금 발기 싫어가지고 음. 아. 아, 음. 아니, 그 요청을 다가 아니 그고영님 <웃음> 네네. 잘 알려주셨어야지 아이 죄송하네요 음. 아 네네 갈게요 아, 네. 내가 챙긴다는게 아 쉽지 않네. 마이크 하랴 소녀 챙기랴 마이크 캐시만 말씀하세요 레이더 다가 마이크 캐시만 말씀하세요 아니 뭐 그런건 아니고 아, 네, 네. 소녀의 마음을 음, 음. 지켜줘야죠 아.. 어.. 흰별이어가지고 음. 흰별이어가지고 다는건 아니고요 아 흰별이어서 죽었어요? 와, 야. 창의성이 아니! 존경스럽습니다, 존경. 아 존경. 존경, <웃음> 존경. 냉감. 음. 아, 혹시 모르실까봐. 냉감. 음, 냉감 굿. 네, 굿. 굿. 뭐 나오셨죠? 선생님 뭐 나오셨는데요? 아, 저는 그냥 뭐지? 육각형이네요. 설설 모추 어... 다니는 중 별부터 드시니까 뭐 육각형이 좀 힘들다 뭐 이런건 아니죠? 아그죠그죠아 그쵸, 그쵸. 아, 그쵸? 네 혹시 또 육각형이라고 할 하실까봐 막아주나 리퍼 이거? 에이 리퍼 도망가야죠 아 어, 네. 아이스 음. 가능한 리퍼드라 이 아닌건 아니지 나안 어, 안, 안, 안 <웃음> 못봤는데? 따라다니면 되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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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게 처음엔 힘드니까 사멸이란 게네 이거 뭐막고날아가서 안, 안, 그런 네. 사람 아니죠? 절대 아니지 절대 아니지 딜컷인 거 아시죠? 어. 네네막 희잡하게 막안그렇죠그죠그죠 아, 그죠. 142주까지 밀려있네? 무슨 일이죠? 모르겠어요 저도 음... 뭐 샷건 영상 한방 땡기고 갔나봐요 이건 못 참지 하고 어 잠깐만 오케이 어, 에이로지 정신 뭐, 안 차. 려 아, 물약 없으시면 좀 드릴까요, 제가. 에이, 있죠, 있죠. 근데, 네, 있죠 있죠. 있죠 있죠 있죠. 아 이래서 짧거스끼시니까 또 이제 아, 그냥 막아. 아, 그렇죠. 제가 전가 한두개 정도는 사드릴 수 있어요. 아, 두 개요? 좋네, 좋네. 두개 정도는 제가 일시불로다가 사드릴게. 확인. 아, 뭐 힘구 막 어프로하고 막 그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피하느라 피하느라. 아 기믹 수행해야지. 그럼 세로 터지는 거 아시나? 아그 아, 그래 세로는 이렇게 <웃음> 가, 가로, 세로는 아시죠? 아이, 참 아, 이 처음 알았 오케이 오우 아, 리퍼 빠르다 아, 그쵸, 좋다, 좋다 좋다 캐릭터 어, 이동기 가저 죽을 수가 없겠는걸? 그죠그죠 죽을 수가 없지 그니까 대원이는 이동기가 너무 안 좋나보다 계속 죽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 안 좋나봐 그죠 형뭐 여기서 뭐 보안을 했을 수 있으세요? 형뭐 아무거나 쓰죠 뭐형뭐 뭐. 뭐 어떻게 뭐 디라네가 지고서스피를 뭐 보고 그건 아니죠? 아예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니네 요번엔 제가 먼저 터미드 먹 할까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아, 아 근데 뭐사건 쓰실건데 안쓰실라고요 아이 뭐 기밀을 위해서 묵지면 뭐 그거 아이, 저, 그거 뭐 잔혹한 추적자 이런거 하나만 쓰는거 아니죠? 아이 바로 사건 박겠습니다 보이시죠? 사건 박는거 끝 오케이 묵고 있었다고 좋아요 아 무력 너무 좋고요야 역시 오, 카운터의 기재! 킴사또님! 와 진짜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아, 런 것도 다 아... 아니, 아... 이길 수가 뭐 이길 수가 뭐, 그, 그, 다 응, 그죠 아아뭐 예. 계속 길마다좀 마이크가 아, 아니죠. 힘드신 아니죠 아니죠 <웃음> 아, 아, 힘드시면 아, 아니, 근데, 전혀 아닌데요? 아, 그 뭐, 어떤 얘기 할까요? 첫사랑 얘기라고 할까요? 초등학교 첫사랑 얘기? 어떤 얘기? 초등학교 첫사랑 얘기? 아, 옷소리여가지고. 어. 아, 옷소리여서. 아, 근데 음. 첫사랑이 아. 고, 보시니까 그러면은, 근데. 혹시 그 초등학교 짝사랑했던 그 옆반 친구 얘기 한번 해주시죠. 아, 이거 힘드신가 집중하시느라? 말안 나오나? 아, 그... 혹시 인싸아요아저 완전 아싸입니다 아 진짜요? 네. 아크..근데 아크라시아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그럼 된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뭐지? 아싸코스프레 한다고 아 제가요? 여기 나가셔야 되는거 아시죠? 어..한명 아, 뭐 못나올거 같은데? 와나 나왔다 굿굿 굿이에요 네. 뭐? 아 너무 뭐, 당황하셨어요? 아이 따.. 나또 우리 어, 소녀 아, 못 나올까봐 아하.. 아, <웃음> 어. <그쵸? 웃음> 걱정? 그쵸? 걱정됐어 걱정 쪼르신 줄 알고 못솔 개구라 따님이 일곱 살이심.. 아아.. 어, 따님이 일곱 살이냐고? 야.. 야.. 야근 적당히 팔아야만 세븐이에어아 <웃음> <7 웃음> 한창 이쁠 때다 어. 나중에 한번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말도 안 돼. 너 이번에 놀이공원 타시긴 하요 혹시? 놀이공원 타시나? 어, 아 아, 어, 아아 어, 어, 어, 어, 어, 어. 네, 네. 아, 힘드시면 내, 내려가는 중 말씀하세요. 내 스펙. 아내려가는중 내려가는 중. 아 네네. 네. 제가 제가 제가, 스페, 제가 안 할게요. 아 아니 네. 네. 할게요. 어, 아니. 네. 별일 없어요. 별일 없어. 네 나오네요 나오네요 굿 카운터 까비까비 까카까카내 까비. 리퍼만 쳤는데 음. 아 혹시 리퍼도 키우시나요? 아니 아니네 아. 남다에서 여캐는 계속 못건들겠라고요아 아, 그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여캐는 남다 위저분이 뭐한남다다뭐 이런 소리가 음. 아닙니다 그런 거리 나에 이런 얘기다 또 괜히. 에이 뭐 논란 될게더어딨어 논란이 한두 개도 아닌데. 그런가? 혹시 절구 주난바드 님의 절구가 그렇게 주실 때 마음이 어. 너무 예뻐 보이더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절구 갈려고 하는 사이. 아. 아니, 너무 이제... 어, 에, 에, 내 저, 이상형, 저, 이상형... 전안 먹을게요. 결국... 드세요. 그... 맛있다 어... 까이왜 이렇게 많아? 맛이... 까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무서워. 아 선생님 자꾸 뭔가 게들탄만 되면 마이크가 꽁기는것 같은데. 아, 끊기는 거 아, 같은 아것 지금 딱하게. 저 기믹 수행하려고 그 흰색 아, 찾는데 기믹스. 흰색이 어디 있지? 언제 나와 빨리 나와줘. 자 이것도 못 들어가시지 말고. 아 아직 안 안전하게... 잡는 <웃음> 게. 나카 나카. 야 뭐? 질도의 카운터 프해 김익이랑 김익은 배비랑같다내어 그러게 와 너무 좋다. <웃음> 너무 좋아. 이게 한번 죽고 두번 죽어도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성장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사또님의 성장 드라마. 정말 사랑스럽단 말이 이럴 때 쓰는 건가봐요. 성장하는 네, 모습을 네. 보면서 후드탐도 느끼고요 네, 네. 어.. 네네 어.. 리퍼님이 서있하다고아 굿굿 완벽하네요 굿 혹시 그.. 육관문에서 네 그... 이렇게 같이 해준 시청자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음. 혹시 얼마있을까요? 골드? 골드요? 저 4만6천골 골드 있습니다 그러면 육관문에서 이거 말고 육관문에서 빌방 딜방 잰사람한테 음. 진사람이 음. 3만골 잰사하이 없대요? 3만골 잰차려진 사람? 네. 아니 구멸 3개 끼고요? 나 구멸 빌려줄 아니... 사람 <웃음> <웃음> 나 구멸 빌려 와 진짜 구멸 3개 끼고 와 아니 시청자분들 실례신다 어때요? 아, 아 아니 투하 아니 방식들 두 명의 세 개를 끼고 <웃음> 이 무마이가 <오마이갓> 맞지? 어왜 <웃음> 아, 에스터가 왜안 타지? 어 그래도 바로 빼시네? 그죠? 팀원을 위한 플레이, 김익수행. 이야, 이건가? 어. 이게 리턴가? 그죠? 크리가 왠게안 뜨지? 그거 그 스킬 스킬 좀 한번 써주시겠어요? 그, 그 치명타 10%가 적용이 되는 건데 아니 그 이거 샨디가 위치가 어, 데이터. 매어 매어 매어. 이때 어, 이스라기? 아니 아니. 아들. 에거뭐 네. 어, 겁나시면 좀 천천히 들어서돼요 안 돼. 오디오가 되같은아안돼 살았다.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좋았다. 아. 오케이. 어, 아. 네, 뭐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요 괜찮, 음. 아, 괜찮아요. 다요아요괜찮아괜찮괜찮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요아실다아오실요아요아니요 괜찮아요. 요요 괜찮아요. 요괜요 괜찮아요. 괜찮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아니 육관에서도 혹시 아들 들고 가나요? 아, 육관은 무조건 시정이죠. 사람 일 모른다고. 나 때문에 리트나봐. <웃음>